안녕하세요 피트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투싼 NX4 하이그루시 필러 몰딩 교체와 인스퍼레이션 N9 리어 스포일러 장착입니다 모던 등급으로 출고된 투싼 NX4입니다 윈도우 상단 몰딩에서 C필러 뒷단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실버 색상이고 B, C필러는 무광 블랙 가니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리어 스포일러도 마찬가지로 안쪽과 양 사이드 가니쉬가 무광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화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NX4, N9에서만 사이드 몰딩이 모두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적용됩니다 인스퍼레이션으로 선택할 경우 B, C필러는 유광 블랙이지만 리어 끝단 가니쉬는 실버로 되어 있죠 인스퍼레이션 또는 N9 사양 리어 스포일러입니다 상단을 제외한 가니쉬가 하이그로시 재질의 블랙으로 적용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체를 유하는 모든 부위의 몰딩과 가니쉬들을 제거합니다 부품들을 탈거하면 보시는 것처럼 양면 테이프나 고정핀들이 남아있는데요 모두 깔끔하게 제거한 후알코올을 이용해 장착면을 탈지해줍니다 제거된 기존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재사용은 어렵습니다. 신품들을 장착합니다. <목소리> 측면 가니시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호필름을 제거하면 반짝이는 유광 재질의 블랙 가네시들을볼수 있죠 이제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트렁크 인사이드 트림을 탈거 후 고정 노트를 풀어 리어 스포일러를 제거합니다 알콜을 이용해 장착면을 클리닝한 후 신품을 장착하고요 보조제정등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고정 너트들을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방수패킹을 달아주면 구체작업이 끝납니다 보호필름을 제거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바뀌어 세련된 모습은 물론이고 틴팅에 적용된 유리와 함께 더욱 일체감 이 있는 측면 모습을 연출합니다 무광 재질에선 하얗게 변질되는 현상이 있는데 반해 유광 재질에선 걱정을 덜수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볼까요?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이상 투싼 NX4 사이드 몰딩 교체와 인스퍼레이션 N9 리어 스포일러 교체였습니다. 해당 작업들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